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했구나. 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? 한인어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. 거야, 거야. 이 아빠가 죽은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?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? 아빠! 야무지게 담은 니과꼭진인 두주머. 그 주먹만큼이나 키도 작은 아이. 엄마 보고 싶어질 때면 두눈 감고 달리고 엄마가 그리워질 때면 이를 악물고 달리는 아이. 그 작은 가슴으로 참고 참다 터지는 눈물. 그렇게 크게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운 엄마. 다시 못 올, 다시 못 올. 캐롯돌아! 자연돌아! 새파람 일라는 애들 동작 발라이고 지금부터 이방송 교부당님의 복장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 벌티을설명하겠다기분좋 세상에 삐! 롤롤롤라장롤롤롤롤 아니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구분하니까 더 불안하네. 그거 내가 아닌데. 궁금 궁궁 제한이 맞아? 영어책도 보여. 제가 책 빼본 게 처음이지. 아이니 Who are you? 장세아 안녕. 어. 오늘은 반식좀안 갖고 왔니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, 오늘은 내, 내, 내일 많이 준비해 올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하니야 아빠... 이제 아빠는 안심하고 일하러 떠날 수가 있구나 이제 다 컸네 우리 하니 멋진 담임 선생님도 계시니 아빠 믿는다 달리기도 공부도 열심히 해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이 아빠를 위해서도 힘껏 달려줄 거지 구독과 좋아요. <웃음> 싱글벙글 <웃음>